대한민국은 세계 다섯 번째로 R&D 100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.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할 것입니다. 탄소중립, 감염병 대응같이 국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부터 우주기술 등 도전적 분야까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과 인재를 키우겠습니다. 기초연구 예산을 두 배로 확대하고